똥무 너무. 다 아, 집었나봐 아 저를 그러고 그거... 사람이 앞뒤도 <웃음> 한 40분 노래방 땡기고 나왔습니다. 너도초콜러 아니야 이거 이자. 아니야 나이 먹으또와 대박 대박. 왜 그래도 어? 막... <웃음> 아니 마인드 고요 자랑하는데 이거 옆에서 <웃음> 아 그렇게 좋을까 이교지 못하잖아 <웃음> <웃음> 그냥 먹는게 우리 때문이지 옛날에 <웃음> 주윤이 어. 술취했어요마하지마나 그거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어 가족들한테도 또 언제 그 생일 때? 어. 나는 절대 웃을 수 없는데 맞아. <웃음> 진짜 너무 미안한데 아.. 짠! 못하겠다 치면 안돼 치면 안돼 바탕 약간 아 좋아하는 사람 아 무슨 꼬리꼬리 톤 맛을 야어맛있다맛있아아아아아아 계피 맛 섞어 먹는 것. 티 맛있다. 음, 맛있다. 개티 향이얘 어, 호떡 좋아하 저것도 별로 아니 호떡 이 궁금하잖아. 아, 나는 호떡 그 안에 있는 호떡 좋아하시 <놀람> <놀람> 보니까 점점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 아기 하느라 <웃음> 아 제발 야, 사랑 없으면 좋겠다. 응? 어? 읽은가봐. 맛있겠다. t h 가이랑시장랑시랑이랑시장랑시장랑시장랑시장랑랑랑랑 진짜 맛있어. 음. 너무 잘 먹어. 맛있어. 음. 진짜 떡볶이도 오랜만에 먹어. 음. 음. 맛있다. 음. 맛있지? 배치랑 아, 오징어. 우리 이거 먹기 잘했어 이거. 기다리긴 잘했어 아. 여기 책 넣어? 귀엽다, 이거. 이거 마스킹 테이프다. 아, 여기다 저번에 왔던데, 히토로스 저기. 갈래 가도 괜찮아? 아. <웃음> 아니 오니까 배고프더라 순간 너무 피곤한거야 그 버스 기다리는데 극피곤아 <웃음> 그 언제 갈수 있을까 응. 심지어 우리 기다리는 거 거의 30분 넘게 기다렸었잖아 <웃음> 왜? 먹게? <웃음> 아니라 뭐야? 나때 뭐가 샀다 맛있는데? 응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, 아, 맛있어.